넣어 줄게 <웃음> 망했다. 있다, 여 기서 틀어. 코스에서 도롱이 온까지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하늘길 트레킹 오. 아 이젠 어, 차야될 것 같은데 차죠? 예. 여기 쪽잘 올라가면 되네 아 이젠도 단착했고 아다 너무하네 오 빠지네 that's b 도 여기 총보진 가지고 그 운동할 때나 그럴 때일으러 자꾸 호흡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배로 숨이 차고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잘하면서 걸어가야 돼요. 코가 막혀가지고 와 더러운 게 하나. 텐트 겁나 많아요. 와우. 우와 우와 사진 볼 때는 되게 넓다고 생각했는데 아, 어. 그 되게 그냥 작작네. 어, 음. 사진은 에에에. 물이 좀 되어 있다. 아. 그래서 반대편에서 반영하는 음. 거좀 찍는다. 반대편에 이렇게 음. 색깔이 색깔이. 되게 되게 예쁜 반짝이다. 텐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박지 쪽으로 알아보러 갑니다. 나 요즘 완전 멋있겠는데 Sweep my dreams on her feet I'll be beside you Every step of the way 잠깐 지 올라왔어. 잠깐지 신발 이거 벗다가요. 가지마 어, 어. <웃음> 한깐 오뎅탕 이거 한 20분 넘게 걸려가지고, 미리 해놓고. 어. 무스게 한, 한, 조금만 먹어. 그냥. 어디 돌어놓을때 있어요? 오, 여기, 이거지집 사운드 하는데? 와. <놀람> 음, 아, 음. 그 올리브 오일. 없 어. 거그 떠나 있는 줄알겠다 뭐 여기 별로안 생기네. 별로 안 생기네. 어. 별로 안 생기네. 별로 거의 안. 음. 이 정도면 거의 포도 <웃음> 떨어질 만한데. 음. 음. 음. 음. 아. 이서또어이 다이만 아, 근데 결로가 생겨도 그냥 툭툭 털어내면은 음. 어, 얘는 얘는 아 근데 아 여기 좀 있네 이게, 근데 수증기가 있으니까 생길 수밖에 없다 맞아 사람 그 느낌이랑 어. 눈 터가지고 어... 너가 물 타핑을 좀 그러려면 위위에 살짝 내려번 해보자 뭐, 눈이야 근데 그 눈, 많이 눈, 해야 돼그눈 진짜 많이 들어. 어, 어. 녹이면 아. 녹이면 아. 시커멀걸 산속은 또 모르겠는데 또 여기는 아. 일단은 눈, 요새 눈 드럽다고 아. 막. 그리고 많이 엄청나게 많이 해야된다 국물 더 리필할 수 있다 가루 하나 더있거든물 아, <웃음> 부어서 밑에 발려병 다시 바꿔야리면돼잘어어 허리야 어, 허 하리 허리야 너무 많이 얼었다 어떤 거요? 그... 치와 겁나 춥네 템풍 찍을 시간 아 여기 있었네 나나 나 랜턴 영 14도입니다 오빠 어, 뭐, 영하 14도예요 어? 어. 흐려가지고 별안 보일 것 같은데 아별 조금 보이긴 보이네 밤 되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바람이 안 들어오거든요. 잠을 만는것 같아요. 얼었다 이거는 일단 침낭 안에다가 넣고 자야 할것 같아요. 어. 안 열려 아 어, 열렸다 싫었다. 아빠가 어 이거 남들은 전혀 이해 못 하는 거 <웃음> <목소년단> <목소년단> <웃음> 여기, 폭풍 옆에 내려가면. 여기, 갑자기, 폭풍이 렇게 갔습니다. 이렇게... 오... 이렇게 봤네. 아... <웃음> 이거 먼저 <완전> 고 어. <웃음> 이렇게 서 막... 인도인에서 얼굴... 어 너... 민디네... 이렇게 서다 그때... 그때... 다, 그때... 그때... 다 그때... 어때 그때... 그때... 그때... 그때... 그때... 그때... 그때... 이제 철수도 하고 이제 아직 코스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유명한 도롱이 연못 저희는 어제 여기서 자지 않았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처에 조용한 곳에잤습니다 어... 갔습니다. 이쪽? 아 이쪽 길로 가나 보데요어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 꼴랑 5 0 0 m 밖에안올라는데 힘들어 미칠겠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제 저희 출발했었던 팽콘콘 도 호롱이 한 못에서 하이원탑 중정장까지 일단 걸어가는 뒤에 백운산 마천공까지 다시 또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. 아, 진짜 나았다. 건물이 보여요. 다 본래는 어제 건들어 타고 여기 하, 내려가지고 하, 이동하려고 했는데. 하. <웃음> 그냥 내려가 무난하게 내려 벌써 앞질러 가있는 상황입니다 맨날 찾아.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아 여기 진짜 텐트 치기 대박이네요 어, 아, 여기 딱 여기 좋네 어제가 여기였는데 근데 어제는 여기 뭐하지? 로고 쓴 사람이 여기서 한거 아니야? 어, 거긴, 나는 그 마, 그 마천봉이랑 백운산이랑 또 나눠져 있는 줄 알았어. 근데 그게 음, 하, 하나인 음, 거죠? 음, 음. 그럼, 그럼 또, 오세요. 오세요. 그럼 저러 가야 돼. <웃음> 와 이거 오빠, 이거 찍어, 찍어, 찍어. 쏴 어, 올라가네. 이거 어디서, 양양에서 가는 건가? 제주도 가는 것 같아. 누나, 옆에 있어, 뭐지? 응? 야? 어? 우와! 진짜 높네. 무슨 산이 제일 높지. 다시 가볼까나. 벨리탑, 벨리 거기구나. 벨리콘도. 어, 여기 기어 잘 되어 있네. <목소리> 오, 오, 조심해야 되겠다. 우와,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씨. 야, 눈 많이 왔다, 여기도. <목소리> <웃음> 어, 계단이 진짜 위험하다. 나스타트 차고 다시 사실 고추 신었어 다리 있을 때 머리 주머니 차고 걷는 것 같아요 어 썰매 안나 나둘고 나고 들어가가지고 오늘 같은 날한라산에는 들고 갔었는데 크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썼거든요.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할때 조금 눈이 덜 들어오는 거. 그래 밑에 기다리고 있네요. 아몇 대지? 엄청. 갑자기 심장벌렁거린다 아, 소리 진짜 크던데? 음부르네스. 운... 가까이서. 한 어머. 저쯤에 있었는데. 개미워, 무서워. 오히로 이런 데서 막 내려오는데. 나타나면 바위 뒤에 숨어야 되는데, 나무 좀 나무 뒤에 숨을요 응. 바로. 응. 어, 진짜 놀랬다. 어. 근데 아까 우리가 2.5km를 봤잖아. 거기서부터 꽤 많이 걸어왔거든. 어. 그리고 아마 그 갈림? 자장나무 아닌가? 이게 여기 있는 거저 자장나무, 어. 근데 하잖아 아, 저기로 한, 저기 없어. 저기, 저기. 길이 또 있긴 있는데. 멧돼지. <웃음> 아나 진짜 놀랬다니까 어. 아니 근데 그 소리가 어. 두번 울렸어 어. 나는 근데 처음에 그, 계속 들었어. 그 오토바이 웅 지나가는 그런 소리인 줄 알고 어.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또 울리는 거야 근데 음. 멧돼지가 러가지고아나 음. 진짜 심장.. 근데 아까 우리 그 거의 막 빠지 내이럴 때쯤에 네. 이상한 꾸액한 소리 났었지 네. 그게, 음, 그것도 멧돼지 음. 소리가 그렇지. 진짜 야생동물이 많긴 많나봐요 아까 막, 막 노루같이 생긴 것도 보고 넓은 공터인 줄 알았는데 물이에요 어저께 마운틴 콤도그 입구에서 시작을 해서 도롱 연못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도롱 연못 그 무거웠던 박지에서 지금 여기 벨리콘도까지 그 10km, 11km 걸어와서 어제 오늘 해서 총 15km 정도 걸었습니다. 진짜 멋져. 이제 사람들 있으니까 마스크 끼고 진짜 오랜만에 와는 것 같습니다. 오, 오. 아, 맞아요. 도에서힐탑까서 멈추는데 응. 안 내리고 마운틴까지 바로... 가면 돼. 오. 어, 째타게공로타 <웃음> <웃음> 됐어. 네. 어. 제 어제 그 운행을 중지해서 그런 건가? 그럼 그러... 아. 아 오, 데이 오, 진짜. 오. 오늘 많은 경험을 아, 한거 진짜. 안 물어봤으면 핵심이 있는 것아 일단 편하게 가기는 가는데 어, 뭔가 좀 이상한. 다양한 거잘 봤다. 어. 잘, 잘 보고 맘에도 덥네. 아, 여기가 그. 여기 멈추지 아, 말고 그냥 가래가. 거기. 내리지 마요? 여기 노을지네. 진짜 그랬다. 일부러 이제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